오늘 왜 이렇게 잘생겼냐고? 너, 너 어디가서 내 악플 쓰고 다녔니? 힘으길 오늘은 그냥 밖에서 캐틀벨이랑 줄넘기 이용해서 운동을 좀 짧게 하려고 어, 캐틀벨이 스윙 20개 그다음에 2단 줄넘기 40개를 10분 동안 최대한 많이 반복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2단 줄넘기를 못하시는 분들은 1단 뛰기를 하시면 돼요 캐틀벨이 없으신 분들은 에어스쿼트도 좋고요 턱걸이도 좋고요 런지도 좋고 다 좋아요. 남편 들어올려도 되나요? 어 너무 좋죠. 아, 마스크 날라갔어. 아이씨. 아이 시부래. 아, 파도가 자꾸 새벽을 나 그러잖아. 주어 왔어요, 네, 선생님들. 주어 왔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잘 생겼냐고? 너, 너 어디 가서 내 악플 쓰고 다녔니? 왜 이렇게 오늘 잘해죠 10분 동안 운동을 꾸준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돼요. 너무 과하게 세팅을 해서 어, 10분을 못 버티거나 너무 과하게 힘든 거보다는 오히려 다음에 강도 조절을 하면 되니까 처음에 하실 때에는 약간 쉽게 하시는 게 좋아요. 됐어. 3, 2, 1 공화구 국민 여러분 평소에도 유산소 운동 많이 하세요 우리 세나라의 국민분들 이거 쇠질만 하지 마시고 평소에 이렇게 유산소 운동도 하세요 오랜만에 하니까 뒤질 것 같네요 아, 와좀 폭발적인 유산소 운동도 많이 하세요 와 씨. 걸어 걸어 걸어 아, 개같이 부활 개같이 부활 여러분 여기 배경 너무 좋은데 여기서 음악 틀고 중보 한번 할까요 나중에? 하나,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쇠질을 하기 싫어가지고 급하게 야 오늘 밖에 바닷가 나가서 우리 유산소 좀 하자 라고 이렇게 꼬셔서 리고 나왔는데 의외로 너무 열심히 했어 내스스로가 너무 대견하고 뿌듯하네요 근데 여러분은 갑자기 이렇게 또 야외에서 방송 켜서 찾아왔는데 또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갈게요 아, 아, 아, 화이팅 화이팅 나중에 봬요 아, 갈게요